백설공주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 네. 옛날 옛날 백설공주 살였대요 근데 마녀가 나타났어요 라거다예러분코라거예예러분 여러분 백설공주예뻐뭐라고백설공주예뻐뭐라고세요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아. 사골박골로 어? 예쁜 사과네? 먹어볼까? 도다하러 먹고 뚫어줬어요 뽀뽀하려고 일어났대요 근데 남자이니가결혼했어요끝